네 안녕하십니까 방탄소년단 에브입니다 <웃음>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수고합니다 <웃음>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안녕하세요. 정국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지입니다 안녕하세요 <웃음> 음악 재영입니다. 봉주 주시제요. 감사합니다. 저희가 어, 이먼곳 파리에서 양국의 어, 귀빈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한국 음악의 울림이라는 특히나 행사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. 저희는 이곳 어, 월드투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. 이곳 파리에서도 며칠 후에 네, 저희의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. 네 그리고 어, 대한민국의 다양한 장르 아티스트들이 어, 프랑스와 문화교류를 통해서 더 많이 많은 소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곳 파리에서도 콘서트가 있을 예정이니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